안녕하십니까 8월 17일자 해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처선물김석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중시는 낫싹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스는 월마트와 홈디포의 선전에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유통업체들의 실적 악화가 예상이 됐었지만 예상 밖 실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엔비디아 애플 등의 기술주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시티그룹의 매도 의견 영향으로 3% 이상 하락했습니다 미국 7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9 6나 줄며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 경기 침체 우려를 나타냈네요 유가는 경제지표 부진과 이란 핵 합의 복원 기대감으로 하락했습니다 주요 IT 기업들도 긴축 경영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스닥 지수에 상승세의 둔화가 우려가 되는데요. 다만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니 아직 안심하기는 이를 것 같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 발표되는 타겟 및 메시스 등의 유통주의 실적 결과에도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25%, 매도 75%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76%, 매도 24%로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69%, 매도 31%로 역시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경제지표도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기침체 우려가 지표들로 보여주고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3,300포인트와 14,3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82달러와 91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70달러에서 1,83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주시하시되 원유 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80달러 대 초반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 시장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